왔어요 언제 오셨죠 네 일단 아썰 들으러 오셨구나 네 제가 네 솔직히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인게임에서 그 유튜버 저기 케이님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케이님 에 그냥 영상 뭐튜버인 케이님의 영상에 네 그냥 댓글도 케이님 영상하고 비슷합니다 그 흔한 어 이건 좀 이것도 덕후 짓으로 뭐 될까 모르겠는데 케이님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또 까먹었다 아 맞다 네, 그래, 영상하고 비슷합니다. 어, 저, 잠시만요. 네, 영상하고 비슷합니다. 혹시, 어, 케인 구독자님들의 좀귀좀 좀 빌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네. 귀를 빌리겠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판단을 하겠다. 그거죠. 혹시 몰라서 나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가 듣는 소리와 그니까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가 다르다는 증거겠죠. 혹시 몰라서 제 주변에 있는 <웃음> 제 어머니께도 어머니께 한번 네, 네, 물어본 결과 또 목소리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반이 반신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네, 결과가 이렇습니다. 왜지? 아무튼, 네, 어, 저는 뭐, 그분과 텐션 서로 설마 겹치겠습니까? 그분은 좀 영상을 좀한4개 정도만 봤는데, 좀, 너무 활발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전에 대똥꼬 컨셉 같은 경우는, 네, 너무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컨셉을 미리 포기하기 잘한것 같아요. 네. 그분은 모기업이라고요, 좀, 텐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업텐션을 유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 저도 네, 업텐션이었다가 저텐션 그리고 중텐션 안 믿기겠지만 네, 어, 여러분이 어, 보실 때는 아마 졸릴 거예요. 네, 저텐션이라는 증거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알림 설정은 여기에다가 어, 배너 달아놔야겠다. 어,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전 조회 영상, 이전 조회 영상 당연히 어, 봐야겠죠. 구독은 보여요. 어, 구독은 하지 마. 그치? 할 필요 없어. 그치? 응, 음, 그러니까.